안녕하십니까 4월 24일자 해외선물 미국옵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투자선물 김덕수입니다 그럼 해외 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개별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경제 지표 영향으로 증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S&P500 지수의 상장기업인 7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P&G가 n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과 매출을 발표하면서 3% 이상 상승했네요. 테슬라는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주가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4로 발표되며 6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 53.7로 12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원유는 저가 매수대가 유입되며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는 견조한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계획은 겨우 뒷받침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지속적인 증시 하락 압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금주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어 시장 예상치를 상의할 경우 투심 회복 가능성이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진은 더욱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수매도 포지션 도행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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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닥은 12800포인트에서 지지가 예상되며 13200포인트에서 저항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지선인 12800포인트까지 하락한다면 다음 지지선인 12700포인트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마지막으로 금일 발표될 펀더멘털 이슈에 관하여 당사에 상장된 50개의 미국 주식옵션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4월 24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습니다.